예, 저도 오늘 아침에 고 박원순 시장의 온라인 연결식 다녀왔습니다. 후배 시민운동 활동가로서 그리고 후배 정치인으로서 마음이 무척 아픕니다.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. 그리고 어, 당연한 일이지만 고소인에 대한 도놈은 공격과 비난은 멈춰져야 할 것입니다. 어, 아마 제가 아는 박원순 시장님이라면 박원순 시장님도 간절히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